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새생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여기가 지금 파충류방이고요. 파충류방 사육장 위쪽으로 보시면 네 저희 알콘부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알콘부하기 안에는 지금 이렇게 알들이 지금 있고요. 이쪽이 레오파드 개코 알들이고요. 요쪽은 레오파드 육지거북의 알이에요 요쪽도 마찬가지로 레오파드 개코 알이고요 여기뭐 작은 거두 개는 크레스티드 개코 알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알들이 부화하고 있는데요 자 요쪽에 오늘이 알들이 한 마리가 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마일러의 레오파드 개코 친구가 오늘 태어났어요. 아래서 막부화 했고요. 보시다시피 탯줄도 이렇게 지금 달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한두 마리씩 깨어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탯줄까지 있고요. 오, 태어나자마자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엄청 화를 내고 있고요. 자, 이 탯줄이 떨어질 동안은, 네, 먹이를 급여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마리씩 분리 사육을 할거예요 이렇게 스마일러의 새로운 생명 탄생을 또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탄생을 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토끼 집으로 제가 지금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토끼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굴속에 지금 토끼가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엄마 토끼고요. 여기 지금 굴속에 있는 친구가 아빠 토끼인 것 같아요. 뒷다리만 보이죠?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모 친구고요. 이 친구들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 따로 격리해놨어요. 이제 저또뗄 좀 돼서 지금 랑 사료랑 생야채와 티모시를 준비해서 넣어놨고요 애기들은 지금 어디 숨어있냐? 보이시나요? 이굴 속에 다 숨어있어요. 잘안 보이시나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꺼낼 수가 없,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안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몸은 회색이고요 얼굴, 아, 더 깊숙하게 숨네요 무서운가 봐요 자, 여기에는 두 마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짜잔 이렇게 두 마리가 지금 꼭꼭 숨어 있고요 크기는 제법 좀 커요 제법 커가지고 이제 안전한 사이즈여서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이렇게 애기토끼들도 스마일러에서 태어났답니다 제가 굴을 다 치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귀여운 아가토끼 3마리가 숨어 있었고요 어. 보시면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빨리 찍고 굴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생김새가요 다들 제가 제일 진한 회색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여친구가 조금 연한 회색 여친구가 더 연한 회색 요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목에 꼭 하얀색 목걸이를 한 것처럼 다 목에 띠가 있고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연하긴 한데 이렇게 다 목에 띠가 있는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하루하루 쑥쑥 크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안녕, 얘들아. 이렇게 귀여운 스마일러의 아기 토끼도 태어났답니다. 부화기 속에 알을 하나 꺼내서 검난을 해보면요. 자, 휴대폰에 후레시 기능을 사용해서요. 그 후레스 위에다가 알을 올려두면 알속의 핏줄이나 도마뱀의 움직임이 보여요. 살살살 굴려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요. 핏줄도 보이고요. 움직임도 느끼, 느껴지시죠? 알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약한 50일이 지나면요. 알이 부화가 돼요. 부화하는 온도에 따라서 며칠이 빠를 수도 있고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알이 부하가 된답니다. 스마일라의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새 생명이 태어나면 소식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